안녕하세요. 킬힐에서 함신의 역을 맡은 배우 한수연입니다. 음, 오늘이 이제 마지막 촬영인데요. 어, 사실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 안나요. 한 며칠, 음, 몇 주가 좀 지나야 실감이 날것 같아요. 음, 왜냐면또 그만큼 제가 너무 애착이 많았던 그런 캐릭터여서 연민이 많이 가는 그런 인물이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다행히 이제 너무 예쁜 봄날과 이제 날씨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봄을 즐기면서 잘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봄날 보내시고요. 그동안 함신의 킬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어, 또 빨리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연기로 어,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